네, 가까이 붙어주세요. 네. 네. 멤버를 좀만 더 붙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안녕, 넷플 네, 합수 한번해세요한번해요 합수 한 번, 합수 한 다나오주세요나세요세요세요나주세요리요 빨리 헤아 헤린아. 헤린린아린린아아 플래시 안, 안, 안, 안, 어, 어, 안 할게요. 나와주세요. 플래시 안 할게요. 플래시 안 할게요. 플래시 안 할게요. 자 앞에 조심하세요 앞에. 플래시안 할게요. 나와주세요. 플래시안 할게요. 자 앞에 주시면 세요 아니야 아니야. 궁금하십시오. 민지민지민지민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나 하트 한번말해 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저 밀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밀아 들어오지 마세요 야아민지한니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아니야, 아니야, 마세요 고마워요 아니야 안녕 고마워 아니야. 잘 갔다와요 아니야잘 갔다와 가니야 잘 갔다 미니 생일 축하해